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정영태 의원입니다. 어, 요즘 정치 검찰의 초법적이고 월권적 행위가 매우 잦아지고 있습니다. 형사소법 송법 개정안에서는 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하는 별건수할 제안하는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으로 또 빠져나가기 위한 법구라지의 형태가 또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해서 여러가지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 보복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오늘 2월 10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등 4개를 삭제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있었기에 선거범죄에 대한 규정은 12월 31일까지 예외로해 선거 범죄는 검찰에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거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거나 지시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에 보한 검찰적 법칙 시행령에는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 등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공직자 범죄 및 선거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소법적, 월권적인 처사입니다.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통해 정치 보복을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검찰공화국, 검찰제국을 막아야 합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제에는 행위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출생지로부터 지지 여부에 특정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행위는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법률에 대한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지된 행위와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행위 개념만으로는 어떤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상대방과의 토론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간 제한을 받으며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위의 개념을 통해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관 수사의 대상이 될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적절한 개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의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권수사는 막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유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을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 있는 사실에 대하여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의 허위사실로 개정하여 입법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공정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기획수사, 표적수사, 백건수사를 막아내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자에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